어제 발표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는 저희들이 그동안 소위 검찰의 수사관행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누차 제기했던 의혹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기록 검토 과정에서 어, 그동안 검찰이 수용자를 반복 소환해서 증언연습을 시켰고 수사협조자에게는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으며 공소 유지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서류는 누락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사건이 대검 감찰부로 이첩되었음에도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대검 인권부로 재배당 시도를 하고 이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받은 사본 기록을 사건 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번호도 없이 김학이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절차적 공정위배를 운운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전 총리 사건을 맡아 방대한 기록을 장시간 검토하여 왔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 모의위증 혐의로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은 주임검사를 전격 교체하고 불과 3일 후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재검토 수사지를 하여 대검 부장 회의가 열렸는데 이 회의의 결론 또한 회의 종료 45분 만에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추기 식으로 수사한다는 의혹도 언론에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흘린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말이 관행이지 사실상 수사를 빙자한 농단이자 임권침해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공정과 상식을 대변하겠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중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전 총장은 대검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검찰의 치부를 감추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임 직전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아니라 검찰 조직을 보유했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을 짚고 개선사항을 발표했습니다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이러한 일을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징계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전 총장도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